야, 이거 깔고 그냥 도망가는 거 보소. 너무 역한데. 일단 두 개. 아 뭐야, 깜짝이야. 이걸 느리게 넣으면. 일로 오는 거다 안다. 부탁해와라 안녕하세요. 아버. 앞으로 갔네. <웃음> 몸 바꾸자마자 사방. 음. 눈물 나겠는데. 와, 음흠. 와, 이걸 켜? 아, 오케이, 니가 돌린 만큼 어. 용배가 다시 돌려야 함. 어, 쓰고, 음, 빠이. 자, 이거는 손절이네요. 그러니까 마중 나오겠습니다. 우리 마술사가 눈은 안 나, 구출올라구고 음. 하는데, 두명다 그냥 저렇게 해도케 손대고 있으면은, 내가 못 참는데. Unda, unda, unda, unda. Wow. Mm. <laughs> 아 숨소리 왜그렇 커도? 와 용병 변태야 숨소리 존나 커 그냥. 안 그래도 저번에 저도 숨소리 버그 걸림 보였냐면은 아 용병 하는데 숨소리가 그냥 아, 아니 진짜 개커 가지고 나 진짜 개깐놀랬다니까아 숨소리 왜, 왜 이렇게 크냐고 하면서 갑자기 지문 제 그냥. <웃음>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이랬다. 진짜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아, 거짓말이 아니고, 아, 진짜 막 이랬어. 그래서 내가 그 묵화했는데, 아이삭제했나 아, 에바였다니까. 막 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 버그 있어. 이거 맞는 게 너무 억울했나 봐. 어. 좋아. 음. 음. 음. 이건 좀 이거 안 내린다. 내리네. 어. 음. 아. 음. 야, 잡기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게임 끊, 게임 이겼다, 어, 이겼는데, 나 방금 졌어. 방금 그 행동으로 아. 아드가기지 너? 으 아드 켜줄거야! <웃음> 아드 그냥 개뻔한거 거냐 네, 대놓고 저 아드가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아드 키고 있네 어, 죽을라고 막 그냥 <웃음> 뭐야? 두마리야? 두마리면 가야지 두마리야? 두마리면 가야지 어? 간절함이 없구나 너네들 두마리 호식이 두마리 치킨 자 소설가 갑니다 소설가갑니다 소설가 소설가 갑니다 응 바로겨지 <웃음> 응? 문자 절대 못 열고 그냥 응 문자 절대 못 열고 응 문자 절대 못 열고 그냥 응 대다들 드다들 마블이 너무 대단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 중간 대기 안그니까 중간 대기 하도 애매하고 문 열기도 애매하고 그냥 서기관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지 이게 어 서기관이 이래서 좋다 이래서 서기관 쓰는 거야 진짜. <웃음> 哦嗯嗯哦 oh. mm -hmm. oh. 嗯嗯嗯嗯嗯哦哇嗯嗯嗯嗯嗯嗯 하 음, 음? 아 음. 호, 하, 아, 아, 응, 아, 응, 아, 응, 아,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う嗯嗯 mm? 啊啊啊嗯啊嗯嗯 嗯? 嗯? 嗯? 哦? 哦? 嗯? 哦? 啊? 哈? 嗯? 嗯? 嗯? 嗯?